이거를 형님 음. 빼야 될 것. 어떤 거요? 예 빼야 되고 빼야 되고 빼야 되요 요거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짱아 치만 만들어서 나가는 걸 하고 깍두기 하고 깍두기 맛네또네 가지만 나가는 걸 하고 가격은 낮추고 그리고 풀 팔고 요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팔자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과해요. 어? 싼지구라고 구각 팠대요. 일단 한, 네. 하나 먹어볼게요. 어떤지. 고기도잘받으셨는데 얘기한다고 내가 끊었더니 뭐 얘기한다고 내가 끊었더니 뭐 거기 좋은 거네요. 이 등급표 가갈 때마다 인내를 응 거기 응. 좋은 거네요 진짜. 그거면 동네 장사 되겠다. 쓸데없는거 빼고 네, 네. 힘실어줄고더 저 실어주고 저유림상에 네. 와보셨잖아요 네, 네. 난리야 지금 유로 포차를 이기고 있어 왜 지금 매출이.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요 내가 봐응 음. 나는 원래 이렇게 밖에서 밥 많이 원래안 먹는데 음. 거의 내가 많이 먹 다른 것도 다 시키게 되고 더 시키게 되고 더 먹게 되고 음. 여기서 자 2인분 시켰을 때 조금 낮췄어 근데 네. 2인분만 먹진 않거든 두개더 줘요? 이렇게 되버려요 근데 그두개 먹는 순간에 이제 배부른 지네 개를 먹어야 배부른 거야 두개 먹으면 뭔가 찝찝한 거야 그 느낌이 거든요네 개를 팔아서 가격을 좀적게봤나 아니면 두 개를 팔아서 마무리할 건지 그 차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내장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할 거거든요 사람들 여기 바들바들하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수입도 함께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요 고기 먹으러 와서 2인분만 먹지 않아요 1 2 9 g 이참 애매한 에이. 주간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이 드시게끔 해주고, 2인분씩 좀 살면 되는 거거요 야, 싸니까 2인분 드시죠 이렇게 되어있요 사람들은. 거기다가, 야, 3인분 싼데 이거 도 하나 드시죠뭐 같이 먹자. 국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은, 많이 먹는 사람도 이걸 먹을 거고, 저녁에, 아, 이거 사면 될까? 해지고 근데 저녁에는 네. 왜 팔아야 되냐면 어. 혼자온 손님이 여기 은근히 아. 혼자온 손님이 많아요. 그렇겠다. 왜냐면 원룸이 많아요. 해장보다. 음. 오케이 그러면 삼겹살에 해장국터 해서 그렇게 하죠. 너무 또커터지 시키면 또접근성이 힘들어지니까 이저전제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음.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장사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거 판단하여 사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들어 주시면 습니다 Yeah. <laughs> 배울 때 거기 시스템인지 이렇게 했던 그거라 콩나물이 해장할 땐 좋아요 음. 이 국물이 계속 배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얘가 얘를 물게만들다본연의 음. 맛을 다 죽인다 그리고 우거지도 너무 음. 많아요 많이 줘요 지 아니 나는 이제 많이 줘서 효과를 보면 되는데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얘가 맛있다는 효과를 낮춰버린다 어 이거 맛있으니까 얼마 없네? 어 찾아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니까 이 맛있는 게 부각이 안 돼. 그래서 얘도 조금만. 차라리 뼈는 목뼈 맛있죠? 네, 목뼈 맛있어요. 예딱 보니까 목뼈 맛있어요. 네. 예 부드러운. 거.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네. 네. 네. 근데 등뼈는 살이 좀 별로 없고 삶을 음. 때 음. 등뼈가 살이 좀 날라가요. 음. 그래서 목뼈. 맛도 없어요 등뼈. 네. 예 목뼈가 맛있는데 네. 사람들은. 차이 때문에 이 목뼈를 안 치고 등뼈를 써요 네. 섞고서쓴다 네, 섞어서 써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목뼈하고 등뼈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맛 차이가 네. 지금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묽어져 네. 본연의 맛이 없어져 네. 그래서 통나물 빼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뺐습니다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지금. 근데 감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감자가... 음. 아, 나 개인적으로 이제 감자를 먹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국물만을 더 해치는 감자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거 이걸... 근데 손님들도 반응이 이게 더 음. 좋더라고요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전분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 감자가 끓으면 끓을수록 이 전분기가 국물에 녹아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감자탕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분, 감자 전분 그래서 끈적끈적해주면서 네. 밥을 이제 나중에 비벼먹거든. 차라리 감자 위에서 막 즐겨먹고. 그, 전 묵기 때문에. 우리 집 뭐, 국물이 좀 연한 편이고, 딴데 음, 집에. 연해요. 예, 연해요. 원래 뭐 연한데, 에이. 콩나물이 이제 끓으면 수분을 계속 발산시키니까 더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해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돼지에 비린내가 있어요. 턱에 려요 그거를 부각시켜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딱요 상황에서 콩나물 빼고 얘 조금만 넣고 그 감자로 바꾸고 감자 한두 개만 넣어도 이 국물이 점점 끓이면 그럴수록 진한 맛이 먹거든요, 사람들은? 갑자기 빼지는 못하고 왜냐면 음. 갑자기 그면 손님들이 인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 뼈를더많이수는 거지 전골, <웃음> 전골 이게 숫자가 있어요 그날 뭐 뼈가 잘게 썰어 왔는데 잘게 썰은 것 때문에 이제 하나 더 줬어. 근데 그다음에는 왜 그때는 그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좀그원칙을좀 지키려고 하죠 개수를. 근데 이제 이 잘라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너무 잘게 잘라오고 어때 너무 크게 잘라오고 이렇게. 그치만 하게 주세요. 자, 다들 스타일 푸짐한데 네. 물론 뼈도 되게 크짐해요 솔직히 말하면 장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와 진짜 웰빙이다 우리 조미료 안 넣는다? 그런 맛이 없어 맛 한국 사람들은 벌써 조미료에 입맛에 녹혀져 있는데 됐어요. 조미료 안 넣고 장사한다 그 100% 다 망해요 예전에 웰빙 음식 해갖고 뭐 사찰 음식 엄청 많아, 많이 생겼죠? 네. 다 없어졌어요 못먹커도 일단 먹었을 때 맛있고 딱 자극적이에요 그래 장사가 돼 근데 너무 그게 있어요 당도가 요소까지면 딱 좋은데 요만큼 넘지? 그러면 아웃대 당도가 요선까지 딱 좋은데 요만큼 밑에로 오면 괜찮아. 근데 고 선을 넘는 순간 맛이 역하게 되잖아. 근데 지금은 얘는 요선에서 이만큼 내려와 있어. 요선으로 요딱 맞춰주면 좋은데 요선 밑에까지는 가도 되는데 요선에서 이만큼 내려와 있요 너무 정직해요 돼. 본연의 맛을 많이 살리려고 자기는 많이 애쓴 것 같은데 고기는 진짜 좋아요. 근데 고기를 부각시키려면 많이 먹어야 돼. 요 맛있게 먹어야 부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너무 정직해요. 일반적으로 뭐 조미료 없고 뭐 없을 때 얘를 풀어요. 왜냐, 얘가 특유의 조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특유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얘 맛을 또 해치는 거예요. 사장님이 정말 본연의 맛을 원하신다면 얘 빼야되고 얘빼야돼요그 사장님은 딱 정직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정직해도 장사는 힘들어요. 너무 무난한 말만 아, 우리 집 고기 좋으니까 이고기를부각지켜야지 충분히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은 굉장히 냉정해요 야, 고기 진짜 좋은 거 쓰고 비싼 거 쓰는데 맛있어, 고기는 근데 국물은 별로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고기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는데 가자 아, 네, 저는 제 가게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냉철하게 음. 제 가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바꿔야 돼요 똑같아요, 끊임없이 저는 바꿔요 내가게잘 나오던 음식이 어느 날갔는데 뭔가 달라져 있으면 그걸 찾아요 그걸 찾아서 뭐가 문제일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직원이 문제일까? 재료가 문제일까? 아니면 하다못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꿔요 체크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그겁니다 그나물은나 뭐, 원래대로 감자를 넣으시고 그러면 진해지고 끓이면 끓여지고 그리고 그 감자 전분이 더진국을 만들어줄거고 콩나물은 지금 이 수분이 계속 들어가면서 맛이 밍해졌어요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고기 맛있게 먹다고 나중에 그러면... 고기가 닝밍한거 아니야 지도 그러면 뚝배기는 어떻게 뚝배기도 그러면... 얼마나 빼고 늘, 똑같이 해야지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항상 자기 음식을 뭐라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거예요 우리 세포도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니라그러면아 맞다 아니구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꿔요 그냥 시행착분을 하고 계속 느끼면서 확인을 했으니까 아닙니다 사이님 네. 요거보다 더 진하게 해야 돼요 사이 국물을요? 국물도 진해야 돼요 덜 진해 네. 뭔가 빠진 느낌이야 뭔가 뭐가 국졌을 물이 흐리게 흐려요. 근데 여기 와서 더 흐려진 건 이유는 여기가 대충 연세드신 분이 많이 오니까 첫 번째 물어보는 게해장국매워요 여러분. 아이고야. 예.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야이 30kg씩 끓이다 보면 국물을 사이니, 조절할 수가 없잖아 장사 안 되는 데는 음. 특징이 있어요. 장사 잘 되는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거아요 음. 장사 안 되는 데는 라이브 드신 분들이 와서 수다 떨고 있죠. 그분들 입맛을 맞춰버리면 장사 어떻게 하세요? 음.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칩니 텁텁하고 있어요. 이런 건 없죠? 그냥. 텁텁하진 네. 않아요. 네. 텁텁하진 네. 않은데. 그냥 말고 맞았어. 뭔가 말 맞았어.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하고 직설적이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 연한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음. 딴 집에 비해서 국물이 연한 건 음.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했던 방식은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그지나 그걸로 한번 하세요. 네, 알고 있죠. 고농도를하고 제가 빼고 빼고 빼고 넓고 넣고 네. 그렇게만 해서 음. 다음번에 대답 다시 한번 먹을게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빼고 빼고 넓고 네, 넣고 음. 그리고 가격 그것만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와서 확인할게요. 심한 거야. 근데 나하고 같이 제일 친했던 친구가 서울 친구였대. 말을 너무 잘해. 거기다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거기다 사투리를 써. 근데 둘이 이제 여자를 앞에 두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 얘한테 넘어가. 는 거야. 솔직히 내 생각이지만 얘보다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걔가 목소리가 좋고 말투가 서울맛이에요 굉장히 호감가는 스타일의 말투였어 그때 내가 뭘했냐면 안되겠다 나도 연습을 해야 되겠다 호감가는 말투가 어떻게 할지 뭐 사투리를 어떻게 걸쳐야 될지 연습을 한두달 동안 한 적이 있어 걔 따라 하려고 안되더라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됐어 내가 문제점을 알면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얘보다는 사투리로 죽고 말투에서 죽어도 내가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그걸 아는 순간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른 거에서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얘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야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얘기를 해줄 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은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 아 어, 그건 내 스타일인데 원래 난 그래 그래서 나는 나야 좋아 개성 강하고 자기 거 고집하는 거 좋은데 자기 건데 문제가 있는 거는 고치려고 해야 돼 근데 계속 자기 고집만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람의 기본 습성인 것 같아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물론 쉽게 바꾸진 못할 거야 쉽게 바꿀 수도 없고 근데 단 내가 그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느꼈을 때는 노력은 해야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딴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없겠지 항상 나는 내 스타일이니까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에 있지 않고 그거를 난 느끼기 때문에 항상 이거 내가 실수했네? 아니면 어? 이거 내가 잘못했네? 느끼는 순간 바로 인정하고 빨리 바꾸려고 빨리 대처하려고 나는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티 피 d 가 영상에서 계속 댓글 보면서 느낄 거야 빨리 느끼고 빨리 판단하고 내가 돈 주고 배운 거를 더 쉽게 빨리 사이클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다